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 온라인 강의 정말 많죠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를 학생들이나 수강생들에게 나눠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PPT를 전달해 주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말 그대로 글꼴이 다 깨지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내가 자료를 보내줬는데 글꼴이 다 깨진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만든 강의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수업자료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글꼴 활용법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었던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료 글꼴 다운로드 사이트를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 글꼴 저장 방법 마지막 절대 안 깨지는 글꼴 저장 방법까지 이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강의에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일단 글꼴 다운로드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어떤 글꼴을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무료 글꼴 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글꼴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환이 없거든요 뭐 소송을 안 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눈누라고 하는 정말 착한 사이트입니다 어, 아주 착한 개발자께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무료 글꼴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이트인데요 즉 눈누 자체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 가시면 문구를 입력하면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지쌤의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적는다면 글꼴이 저절로 적용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정말 쉽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글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 사이트에서 착하게 해준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글꼴들만 디스플레이 해둔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쿠키런체 이건 눌러 볼게요 쿠키런 볼드를 눌러 보면 여기에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내려 보면 인쇄 웹사이트 영상 포장지 인베딩 BICI까지 다 활용이 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범위는 참고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범위는 이용 전에 꼭 확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나이 글꼴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라고 한다면 아래쪽 거 확인해 보시고 아 조금 애매한데 하시면은 이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쿠키런이든 여기 안에 있는 문의사항 같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특히나 제목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 이렇게 두꺼운 글꼴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여기 TT Together라고 하는 글꼴도 표지로 쓰기에 매우 괜찮은 글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레시피 코리아 그리고 쿠키런체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PT를 만들 때 제목으로 쓰기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난체 이 잘난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어때에서 배포하고 있는 글꼴인데요 이것도 매우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여기 몬소리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특히 제안서 같은 거라든지 조금 단정한 PPT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여긴 이 검은고딕인데요 이 검은고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든 범위에 다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은 고딕을 여러분들께 꽤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다운로드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쿠키런 체 그대로 해 볼게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 OTF냐 아니면 TTF냐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TTF를 눌러서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쿠키런 폰트 ttf.zip 즉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네요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열어서 자 여기 보시면 압축 파일이 됐고요 이렇게 압축 풀기를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알집 같은 것들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거 그냥 안 씁니다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저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압축 풀기 압축 풀기를 눌러 주시고요 압축을 풀어지면 여기에서 전체 다 선택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설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쿠키런체 라고 하는 것을 써봤고요 여기에 적용된 자 여기 이렇게 쿠키런체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한글로 했는데 여기 아래쪽이든 어디든 한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할 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글꼴을 적용했는데 만약에 파워포인트에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파워포인트를 껐다가 키면 돼요 즉 파워포인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글꼴을 적용하게 되면 글꼴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내 강의 자료를 다른 수강생들이나 학생들에게 보냈을 때 글꼴이 깨졌다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파일 자체를 저장할 때 글꼴과 함께 저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간단한데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옵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누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왼쪽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읽기 전용 사람들이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꼴이 깨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려고 누르게 된다면 글꼴이 깨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문자 포함 같은 경우에는 글꼴이 아예 깨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글꼴 수정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글꼴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글꼴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저도 너무 복잡해서 설명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읽기 전용 으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속 편하게 첫 번째 거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애초에 저장할 때부터 글꼴이 같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한데 글꼴이 아예 안 깨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슬라이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사진으로 바꿔버리면 절대 수정할 일이 없겠죠 자 일단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자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것을 전체다 선택한 뒤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를 해줍니다 그냥 Ctrl X 를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건데 붙여넣기는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이렇게 그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글씨가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에 옮겼을 때 글꼴이 전혀 깨지지 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글꼴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파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수정을 못 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 볼게요 이미지로 바꿨는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는다 라고 했을 때이 애니메이션이 여기 있는 이미지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것은 글꼴 하나하나에다가 다 적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하나의 통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을 꼭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글꼴을 전체다 이미지로 바꿔버리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단 하나하나 다 이미지로 바꾸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꼴이 절대 깨지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PDF 파일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뷰어이기 때문에 뭐 수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학생들이 보기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수강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 자료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왼쪽 상단 파일 누르시고 여기 내보내기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PDF XPS 문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PDF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모든 서식이나 글꼴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용도 쉽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PDF 파일로 저장하는 건데요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대로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애초부터 깨져 있는 상태였죠 자 이렇게 글꼴이 유지된 상태로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PDF 파일로만 저장했을 뿐인데 글꼴도 저장되고 물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 강의 자료를 어디에서나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할때 굳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자료를 학생들이 필요로 할까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표자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PDF 파일로 바꿔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글꼴 활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봤는데요. 요즘 온라인 수업 자료 만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